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브르 세라핌 나라니 홍백가 합전 차출 위격 그룹 아이브 아이브 와르세라핌 디세라핌이 일본 공영 NHK 방송이 주최하는 연말 가요 축제 홍백가 합전에 출연한다. 아이브는 오는 12월 31일 일본에서 방송되는 제73회 NHK 홍백가 합전에 참여한다. 홍백가합전은 매년 12월 31일 일본 NHK에서 방송되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해 동안 현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홍백가합전은 출연 자체가 곧 현지 인기를 입증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이 가운데 k 팝 o 4세대 걸그룹 신드롬을 이끌고 있는 아이브와르세라핌이 데뷔 이후 첫홍백가합전 출연을 확정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달 19일 일본에서 정식 데뷔한 아이브는 일본 데뷔 체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11번 일본어 버전 11번 재니즈 베어 니아이 인기에 힘입어 홍백과 합전 주련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일본 정식 데뷔 전부터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아이브는 이후 11번 일본어 버전으로 오리콘일간 차트 1위를 꿰차는가 하면 빌보드 재팬 핫100 차트 9위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며 신인답지 않은 인기를 증명해 왔다. 르세라핌 역시 올해 홍백가합전 첫 출전을 확정 지으며 현지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16일 도쿄의 NHK 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홍백가합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사쿠라와 카즈라는 이렇게 빠르게 홍백가합전이라는 큰 무대에 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다. 공연 당일 멋진 무대로 찾아뵙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르세라핌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난 5월 피어리스, 10월 안티프레자이를 발매했으나 아직 일본에서는 정시 금반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현지 데뷔를 하지 않은 가수가 홍백과 합전에 초청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르세라핌은 이날 공개된 전체 출연진 중 가장 연차가 낮은 아티스트로서 올해 일본 음악계를 빚는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아이브와르 세라핌이 출연하는 NHK 제73회 흥백가 합전은 다음 달 31일 오후 7시 20분 방영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